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가로 나눗셈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세로 나눗셈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숫자 크기가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똑같이 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로 나눗셈 다음에 여기 분수가 있죠 분수이 분수 부분을 해보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나눗셈을 분수로 고칠 수 있고 분수를 세로 나눗셈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8 나누기이죠? 8이 앞에 있습니다 2가 뒤에 있습니다 이 가로 내놓은 셈을 뭘로 고친다? 분수로 고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분수는 어떻게 된다? 앞에께 위로 갑니다 뒤에께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뭐라고 있죠 2분의 8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로 나누셈으로 지금 바꾸면 어떻게 된다? 이 위에께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다? 8 나누기 2가 됩니다 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글자만 따서 앞, 위, 안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앞, 위, 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 크기하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나눗선생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계산은 지금 하지 않고요 3 나누기 5 맞죠? 앞에 3이 앞에 있죠? 5가 뒤에 있죠 이걸 분수로 고치면 5분의 3입니다 이걸 다시 세로 나눗셈으로 고치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죠? 요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안에 뭐가 들어가죠? 3이 들어갑니다 5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 나누기 5자3 나누기 5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여러분 이게 숫자 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작은 것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신 것도 두 번째. 이 나누기 4를 바꿔볼게요. 그럼 이거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2. 더 중요한 거. 새로 나누셈 바꾸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죠? 4가 들어갑니까? 2가 들어갑니까? 2가 들어갑니다. 4가 안 들어갑니다. 위치를 2 나누기 4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나누기 2죠 반타작이니까 6입니다. 21 나누기 3은 3, 7이 21자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28 나누기 4는 4, 7이 28이 됩니다 요건 지금 가로 나누셈이고요 지금 세로 나누셈으로 해볼게요 다시 어떻게 읽는다? 위에도 있지만 12 나누기 2자 1안에 2못 들어갑니다 2, 6, 12 10이 되죠? 그러면 등호 그어주고 0 뺄셈 표시가 없더라도 뺄셈처럼 여기시고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죠21 나누기 3이 안에 3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3, 7이 21 빼주면 어떻게 되죠? 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떻게 읽습니까28 나누기 4가 되겠죠? 47이 28 28 해주고 찍어주고 0 새로 나눌 셈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나누기 한번 두 번째 거 들어볼게요 42 나누기 6 어떻게 되죠 6에다 얼마를 곱하면 42가 된다 67에 42 49 나누기. 7, 7에다 얼마를 곱하면 49가 된다. 7, 7에 49. 자, 16 나누기 4. 4에다 얼마를 곱하면 16이 된다. 4, 4, 16. 이, 이런 거 이렇게 가로로 나눗셈이 있는 걸 가로 나눗셈이라 합니다. 간단 계산에서는 돼요. 세로 나눗셈은 복잡한 계산. 이거는 간단하지만 지금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42 나누기 6. 6, 7에 42. 나중에 제가 나누셈의 몫과 나머지로할 텐데 요 부분이 이제 몫이 되는 겁니다. 40이 나누기 6. 이거 어떻게 읽죠? 49 나누기 7. 7, 7에 49 찍어주고 0. 자세 번째. 16 나누기 4 어떻게 된다? 4 안에 자아니까16 그러니까 안에 4가 몇번 들어가나 그 얘기죠. 4, 4, 1 0 요. 자 빼주면 어떻게 된다? 이 0이 됩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반복 숙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누기 또81 나누기 9라고 돼있죠 9에다 얼마로 곱하면 81이 된다? 9 9 81 자, 30 나누기 3 10이 되죠 지난번에 연습했습니다 50 나누기 5 어떻게 되죠? 10이 됩니다 오히려 이 가로 나눗셈보다더 중요한 게이 지금 세로 나누기, 이걸 먼저 설명 드릴게요 81 나누기 9죠? 자릿수 맞춰서 9 9 81 빼주면 0이 됩니다 이두 문제는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다? 자, 먼저 읽기 연습 먼저 할게요 30 나누기 3입니다 30 나누기 3, 위하고 똑같죠? 그러면 10의 자리를 먼저 살펴줄게요. 3 나누기 3, 이, 이번엔 들어가죠? 3 안에 3이 몇번 들어가죠? 예, 한번 들어갑니다. 여기 3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0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된다. 왜안 써줘도 된다고 그랬죠? 자릿수를 맞춰줬기 때문에. 즉 3이 아니라 3 하나만 써도 30입니다. 즉 30에서 30을 빼주면 얼마다? 0이다. 대부분, 대부분이 대부분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이 착각하신게여기서 마무리를 지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1의 자리 이거 0 계산해 줄수 있습니까? 없, 없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10의 자리에서. 그럴 때 표시하는 게 뭐다? 0. 더 이상 계산 안할게 없다. 0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같은 문제로 50 나누기 5. 자, 5 안에 5가 몇번 들어간다? 한번 들어가죠? 5, 일은 5. 자 빼주면 50에서 5를 빼주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이 상태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0을 계산하여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의 자리를 뭐를 써준다? 0요두 문제는 반드시 반복해서 숙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문제 상황에는 없지만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걸낼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주시고 40 나누기 4를 한번 풀어 주십시오 잠깐 멈추시고 제가 즉흥적으로 문제를 한번 냈습니다 예, 풀었다고 생각하고 자4 안에 4가 몇번 들어간다? 자 한번 들어가죠 4 1은 4 40에서 40을 빼주면 0이죠 어떻게 된다? 0 이렇게 해 주십시오